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8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유튜브 방송 한거 하고요. 어, 또필츠삼스클럽에 어, 올린 자료를 합하면 은또 어, 2등 자료였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기회가 오네요. 그렇죠? 어, 기회가 오는데, 어, 그, 그 때, 어, 잘 잡으면 2등 내지는 1등 하는 겁니다. 어, 지금은 이제 필출 3수크럽 어, 자료가 어, 그게 같이 이제 합쳐지니까, 뭐, 어, 이렇게 많은 수에서 고르는 거 아니고, 세개 내지 4개에서, 4수에서 고르는 거라, 어, 그 자료, 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 잘만 골라내시면, 이 별난카페, 어, 이 별난카페의 유튜브 방송하고, 어, 필출 삼스크럽자리만잘 어, 활용하셔도, 어, 한 달에, 어, 한두 번은 꼭 기회가 오는 겁니다. 어, 빠른 시간, 빠른 시내에,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 1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뒤에서, 어, 복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어, 1028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화요일 날은 대분류 루트 어, 용지 분석 목요일 날은 네수중 1에서 2수를 방송했습니다. 어, 이별랑카페 분석 자료는 항상 1에서부터 직전 2차까지 복귀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도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적중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복귀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서 매주 참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상위 당첨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뭐, 많은 수에서 골르는거 아니고, 세수 내지 네 수에서 골라내는 거니까, 어, 이렇게 꼭, 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1028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 수에서 5하고, 어, 35가 나왔습니다. 또 2월 수에서는 13번이 나왔죠. 이 어, 그룹에서는 어, 보너스볼 하나 딸랑 나왔습니다. 결국 3그룹에서 어, 3중복에서 18, 또 2중복에서 7, 어, 기타에서 어,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화요일날 방송할 때이 3그룹의 기타, 요 기타가 출할 시기가 임박했으니까 여기 눈여겨보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12가 여기서 나왔네요. 12, 33, 41, 이셋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2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는 1, 2, 3, 4, 11, 18, 24, 30, 36 이렇게 여기가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아, 그, 지금 현재 3연멸 중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 4연멸이 된 거는 68에서부터 71회. 아, 이때만 4연멸이 됐고 나머지는 다 3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한 분석인데요. 두 구간을 올려드렸죠. 하나는 4구간, 하나는 2구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별랑 카페 자료상 리가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4구간에서는 보너스볼 23이 나왔고요. 2구간에서는 5번, 또 7번, 또 12번, 또 13번 4개나 나왔네요. 아 어, 여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자아욱한 분석이 최근 들어서 매주 적중하고 있죠 어, 상당히 어, 또 개수가 출현 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아욱칸에서요 다음은 어, 특정 그룹이었습니다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멸, 어, 신기록 중이었죠 어, 그랬는데 또 전멸을 했습니다 7연멸이 됐네요. 어,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몇주 동안 좀 계속 그렇죠? 안 나오는 데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안 나오고 있죠?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하고요. 1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4인 그룹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요 합치면 합치면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별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별 중이라서 요거 두개 합치면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데또안 나왔습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세개 그룹이었었는데, 이제 한개 그룹이, 어, 지난해 차에 출을 해서 이제 두개 그룹 남았는데요. 어, 두 그룹이 이번에 또 출할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신기록 증이죠 기록상으로는요. 아, 그랬는데, 이제 또 출연별로 넘어갔습니다. 어, 최근, 이번 주에는 특히나 안나오는 그룹이 그냥 그대로 또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여기 두 개가 또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다섯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거는 출연빈도가 높아서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4수중 1에서 2수입니다. 6, 23, 26, 42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원본은 6, 18, 23, 26, 33, 36, 42였는데 이 원본에서는 실당번 18하고 보너스 볼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18번을 못 봤네요. 여기서 내에스 뽑을 때는 이게 18번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필출 3수 크롭 어, 복귀입니다. 필츠 삼수크 끝도 헌터죠 어, 여기 어, 라이닝께서 어, 연구실에 어, 이번 주에도 또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어, 2번, 28번, 34번 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 했는데 어, 이번에 전멸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이 별난 카페는 에 개인적으로. 어, 여기 28번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 그랬는데 어, 전면을 했네요 어, 또 어, 황금날개서울님께서도 어, 한 그룹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황금날개서울님께서는 어, 영끝수를 필출로 보셨어요 그래서 10번, 20번, 40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여기도 또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이 별난카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필출을 한다면, 어, 여기 20번이 어, 괜찮게 보였습니다.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게 필출이라면 20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영크스수가 전멸을 했죠. 음, 그래서, 어, 이게, 어, 0수좀 아쉽게는 됐습니다. 그러나, 어, 이 20번은 이 별난카페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 헌터 연구실에 올린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올린 거죠 헌터는요. 어, 연구실에는 두개 그룹을 올렸는데요. 어, 하나는 어, 7번, 9번, 29번을 올려 드렸고요. 어, 여기는 연구실에 올려놓은 겁니다. 또또 또 하나는 연구실에 어, 고정한수, 이건 고정한수를 고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토요일 날 오후에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한 게임만 해보시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한 게임만. 왜냐면, 어, 여기, 여기 써놓은 대로 어, 필터를 해봤더니 33이 모든 조합에 들어있어서, 어, 한 게임만 해보세요. 하고서, 요 밑에다가 또 조건을 달았죠. 어, 여기 화요일날 유튜브 방송으로 올린 대분류에서 3그룹의 기타에서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 대상수가 12, 33, 41입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올려드렸어요. 33은 한께만 해보시고 여기를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랬는데 여기 좌측 3수 중에서는 7번이 나왔고요. 여기 고정한수 여기서는 어, 대상수에서, 어, 12번이 출을 했습니다. 출 했어요. 12, 33, 41이, 어,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임바, 출할 시기가 임박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33번이, 아, 필터를 해보니까 각 조합에 다 들어있어서, 아, 혹시 모르니까 한 개만 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어, 별란카페가 어, 또, 어, 일반 분석실에 또 올려놨죠. 여기 일반 분석실은 유료회원이 아니어도 모든 분이 다 보시라고 이건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는 일반 분석실에 올려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3, 26, 35로 올려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어, 또 하나는, 이건 어, 자유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자유 게시판에다가는 어, 함께 찾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벤트성으로 올린 거죠. 이거는, 어, 같이 카페 분위기를 좀 띄워보자는 의미에서, 어, 분위기를 좀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어, 했는데, 어, 요세수 중에서 나올까요? 한 데서는, 어, 35가 나왔고요 어, 원본에서도 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데서는, 어,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별난카페가 목요일날 올려드린 유튜브와, 유튜브와 여기 필철 참석 그룹은 어, 모두 다, 어, 적중을 했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어, 지난 1차까지, 좀, 지난 1차에, 어, 그, 흐름이 좀 끊어지는가 싶어서, 좀 약간, 어, 좀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어, 이제 제대로 이제 다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 목요일 날, 어, 유튜브 방송 내용, 어, 내용, 내, 역하고요그 다음에, 요 필출 삼스크럽에 올린 자료하고, 어, 요거를, 어, 결과를 보면은요, 어, 당첨번호 5, 7, 12, 13, 18, 35, 23에서, 어, 7번, 12번, 13번, 또 35번, 23번 이렇게 뽑아서 적중을 했고요. 이 18번은 유튜브에서 원본에서 18번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원본에서 나온 것까지 합치면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참고하신 분들을 또 어, 제자료만 참고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다니면서 막 취소 담은 분들은 어, 이게 여기서 담아가지고 한거다 버립니다. 왜냐면 뭐 여기 저기서 막제이수라고막 어, 하도 뭐한두 분이 제이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탐락기가 어, 어, 돼가지고 어, 결국은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료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많은 자료를 보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마음에 딱 정해 가지고 어, 그몇명권만몇 명까만 몇 직약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어, 당장은 뭐 어, 한두주는 또 이렇게 자료가 오류가 날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그 자료를 집중을 하면 어, 빠른 시간 내에 어, 상위 당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유튜브 방송하고 어이 어, 필출 삼수 클럽 어, 여기 자료에 집중을 하셔서 어그 모두들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그한 분께서 어느 한 분이 어이 필출 삼수 클럽의 어그 연구실에 있는 자료는 볼 수가 없네요라고 댓글을 어, 다루셨던데어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 연구실은 어그 후원금을 매월 만 원씩 내는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뭐 많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건데, 어그 어, 그거를 안 내고서 그걸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어그만 원을 안 내셔도 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일반 분석실하고 어, 자유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유튜브하고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 게시판, 여기서만 해도, 어, 세수는 일단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것만 해도, 어, 상당히, 그뭐냐는 도움이 되실 텐데, 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은 유튜브에 보면, 어, 단한 분도 달지 않으시면서, 어, 그 연구실에 만 원씩 내고, 어, 보는 그 자료까지 탐을 내시면 좀, 좀 조금, 아, 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로또를 매주 구매를 못해요. 이 구매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어, 또, 그때, 로또를 구매를 하, 어, 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어, 산속이기 때문에, 로또를 구매하려면, 어, 시내로 나가야 되고, 또, 거기 나가려고 하면, 또 여기, 어, 어 저희, 그, 여기, 그, 정원에서 또, 어, 일이 생기고 이래서 어, 그,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로또를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어,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면, 어, 적어도, 어, 댓글 내지는 좋아요에 한 번쯤은 이렇게 클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게, 어, 이 별난 카페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돼요. 때문에, 유튜브 방송, 그, 다른 유튜브 방송도 제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봅니다만은, 그거 거기서 이렇게 숫자 어디 건져집니까? 그거, 뭐, 어 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뭐, 보는데, 이 별난 카페는,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를, 어, 복귀 자료를 참, 어, 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뭐몇 군데 찍어서 여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도저히 그는 저는 이 별난 카페는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의 그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방송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두 군데를 다녀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별난 카페는 아예 딱딱 집어 찍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어, 여기가 별난카페 자료상, 어, 지금 몇, 몇 엠멸 중인데, 어, 지금 현재 몇 엠멸 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몇 엠멸이 최대인가, 몇 엠멸이 몇번 있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어, 그 일반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면, 뭐, 몇 군데 이렇게 찍어서, 뭐, 이, 뭐, 몇 번과 몇 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는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그랬죠? 몇 번, 몇 군데 보여주고서 그래서 여게 나올 가능성이. 아, 이 유튜브가, 예, 어, 뭐냐면, 인공지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번 나오고 몇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몇번 나오면, 아, 그거를, 어, 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황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몇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 7번과 12번이 나온 다음 회차에 몇 번이 나오고, 몇번 나오고,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째 지금 몇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가서는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 별난카페는, 판단하겠습니다.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규칙수로 보는 거죠. 규칙수로. 그래서, 어,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어, 여하튼 다른 분들 그 분석하시는 거다 나름대로 아그 어, 분석하는 방법이 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 이 별난 카페가 볼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어, 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시고 잘 지금까지 그 포기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어, 아시잖아요. 어, 신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 진것 같이, 어, 나름대로 정성껏 자료를 분석해서, 어,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른 분석가님들을 제가 험담한 것이 아니고, 이 별난 카페 자료가 그만큼,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복귀 자료를 참, 참고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소홀히 보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이차에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